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브리박세범프로입니다 골프에 있어서 제가 강조하는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뭐였어요? 어드레스와 그립이었죠 근데 제가 회원님들이랑 말을 하다 보니 이 스윙보다 더 중요시하게 좀 여겨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막상 필드에 나가면 어드레스 그립을 잡기 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뭘까요? 얼라이먼트 얼라 i g n m 는 뭐냐면 내가 공에서 목적지까지 잘 쓰고 있냐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a 라 i g 내가 잘 똑바로 쓰고 있냐는 뜻이에요 연습장에서는 매트가 딱 한계적으로 생겼고 목적지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별로 크게 신경 안 쓰고 내 스윙을 잡는 곳이기 때문에 얼라이먼트 별로 신경 안 쓰고 내 스윙을 잡을 수도 있는데 막상 필드에 나가면 너무나 넓은 곳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에 처해지도 모르고 내 목적이 어디로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어드레스 그립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어드레스 그립이 완벽해 완벽한데 다른 데를 보면서 완벽하게 하면요 내 몸은 본능적으로 내 목표가 내가 서 있는 것보다 왼쪽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잡고 잘 서도 얘를 땡기게 돼 있어요 뭐 뻗치게 돼 있든 공 자체를 왼쪽으로 보내려고 몸은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은 내가 잘 쓰고 있는지 없는지가 우선이에요 필드에 나가서는 이런 부분들은 라운딩 나가서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주면 스윙은 너무 좋은데 방향이 안 좋아요 라고 하는 리스폰드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스윙은 정말 좋은데 카메라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방향이 저 산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스윙은 좋은데 그래서 자꾸 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얼라이먼트 체크 방법과 알아둘 몇 가지를 제가 오늘 쉽게 설명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자! 얼라인먼트를 확인하는 방법 일단 연습장에서 연습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공이 있잖아요 공이 있고 내 목적지를 하나를 딱 집을 세요 여기서 보면 일단 쉽게 어 여기 벙커 보이시죠 벙커 왼쪽 끝을 제가 집을게요 왼쪽 끝 여기를 집을게요 여기가 내 목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공이랑 얘랑 일자로 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 헤드 클럽 페이스는그 벙커 왼쪽 끝을 보고 있어야 되고요 요렇게 왼쪽 끝을 보고 있어야 되고요 내 다리는 그거랑 평행선을 평행하게 수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래야지 내가 왼쪽 끝을 보고 있다고 볼 수, 보면 돼요 내 다리가 벙커 왼쪽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 헤드는 벙커 오른쪽을 보고 있겠죠? 네. 그러니까 이 헤드, 헤드 클럽페이스 방향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만약에 했으면 이 클럽페이스의 방향이 내 아의 목적지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. 알겠죠? 그러면 필드에 나가서는 뒤에 디보트나 풀이 있어서 이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찝을 수 있는 점이 많은데 연습장은 그게 없거든요. 그래서 제가 몇개 요렇게 뿌려 놓을게요 왜냐면 기준점을 찾아야 되는데 매트는 다 너무 똑같이 생겨서 기준점을 찾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일단 뿌릴게요 자 나와서 벙커 뒤에서 주신 눈으로 확인을 할 거예요 주시 아닌 눈을 감아 주시고요 지 기준점을 일자로 놓을 거예요 오케이, 이렇게 보시면 자 목표 공 이렇게 일자 주시가 오른쪽이면 공이 오른쪽에 있고 주시가 왼쪽이면 공이 왼쪽에 있어야 돼요 자 요렇게 해서 목표는 맷쪽에 있죠 적 검정색 호줄 쪽에 공그 다음에 T 그러면 제 기준점은 요거 빨간색 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찍고 들어갈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아까 제가 이 빨간색 티 끝에를 찍었죠 요거를 기준점으로 요렇게 일자가 되면 나의 클럽 페이스 페이스가 요거에 대비 90도가 돼야 되고 클럽도 90도가 돼야 돼요 그, 그리고 발을 모은 다음에 요거랑 맞게 내 기준점이랑 맞게 스탠스체이랑 알맞게 테스를 취해 주시고요 요거 자체가 나의 목, 목표 방향이랑 수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우 너무나 잘 썼네요 요런 식으로 해서 다시 가보면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날에는 내가 어 너무 왼쪽 보고 있는 느낌이 날 수도 있고 오른쪽을 보고 있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컨디션이 좋으면 어 그냥 딱 맞다 알맞을 수도 있고 한 번에 맞힐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날그날 컨디션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매번 라운딩 전에 확인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그날 라운딩은 훨씬 더 정확하고 재밌게 실 어,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have a good day Bye.